여러분 지금 무슨 상황이냐면물 색깔이 완전히 그냥 저기에 세워놓고 뛰쳐왔습니다 그냥 소리야, 모리야, 어드벤처 물 색깔도 모르와 이거 그냥 출게는 그냥 이런 색깔이지 죄송합니다 여러분 지금 은사에요 지금 여기에서 예 그런 데라서 텐션이 굉장히 없됐습니다 그런데 뭐여기랍니다 아사 아사부루이 저희는 지금 게이랑해를 도착하기 한 1시간 전인데 저희는 지금 게이랑에르 가기 전에 전망대를 거쳐서 가더라고요. 그래서 전망대 가서 게이랑에르를 전체적으로 한번 보고 게이랑에르 게이랑 근처에 있는 캠핑장으로 갈 겁니다. 저는 드론 를 가는게 전망대 한 10분 남았습니다 미친자연 저쪽에 설산이 있습니다 저쪽에 차들이 몇대 세워 가지고 저있차아와 완전 지금 이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. 어떻게 내가 전달을 해야 아시겠어요 <웃음> 리네 저기 눈이 아직 안 녹았습니다 지금은 바로 여기 멋있어서 서서 보고 가다보면 또 가다보면 더 멋있는 데또 나오고 그러면 또 가다보면 또 멋있는 데더 나오고 계속 그래요 여러분 여기가 노르웨이입니다 <웃음> Let's get it! 저희는 150크로네를 지불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카메라를 빼고 찍고 있는 손이 얼것 같아요 계란계리 계란 오시는 분들 꼭 오셔가지고 여기 들려 보십시오 달스니바라는 정만대를 꼭 와보시길 추천할게요 장난입니다 장난입니다 <웃음> 여러분, 도착, 도차, 목소리, 도착했습니다. <웃음> 달순이 봐, 전망대. 진짜 안 오면 어떡할 뻔 했나요? 올라가 볼게요. 너무 아, 장난 진, 아닙니다, 진짜. 진짜 꼭 와보시기 바랍니다. 저기 보이는 게 눈이에요. 눈이 아직 높지 않아가지고. 제가 차로 이렇게 꼭대기까지 올라올 수 있어서 좀 쉽게 올라올 수 있어서. 어른들도 오시면 좋을 것 같네요. 그냥 눈으로 보는 게딱 좋네요. 여기 이제, 이 모습. 이, 이거. 햇빛, 햇빛 지는 거 봐봐, 멋있다. 안 미끄러지게 조심하고. 와. 저는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. 여 기가 명당 이 네요. 감동해서 콧물이 나오네 감동하면 콧물이 나요 눈물이 아니고 40분 걸린다 어, 길이 조금 꼬불꼬불한가봐 제게네 내 웬만하면 이런 말안 하잖아요 하는 겁니다. 찍인다고 누굴 찍인다는 거 아니에요. 누가 죽인다는 거. <웃음> 남자는 큰돌 아무도 안할것 같은데네 도전해야 됩니다. 찰렌지 도전 정신 아시죠 스티브 잡스. 어 성공했다. 저의 여러분에 대한 보답, 뭐? 성의, 성심 하셨어요. 지금 저비서 밥을 먹을 거예요. Let's get it. 이지막으로한번더게여렇게이게요렇게 이렇게. 이렇게. 이렇 <웃음> <웃음>